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페라이트 관련주 정리해볼게요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알려진 페라이트 관련주 정리입니다 순서는 오늘 종가기준 등락률입니다 삼화전자는 페라이트 코어 전문 생산업체로 현대모비스와 공동개발 끝에 에너지 손실률과 가격 경쟁력을 개선한 페라이트 코어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지 역시 페라이트 자성 소재 제조, 판매 업체이고 이지 측에 따르면 페라이트용 산하철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지만이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서 히토르 대체제 및 전기차 모터용으로 판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지 역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이지 추천주입니다. 월봉 박스 돌파 상단, 일본 고점박스 노랑에서 재추천했고 흔들면서 고점박스 돌파 상한가 나왔습니다. 다음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유니온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고가 27%입니다. 유니온 VVIP 추천주이고 월봉 큰 역돌초 타점에 추천해서 최대 40% 상승 나왔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추천주이고 20에서 35%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는 종합내화물 업체인데요. 페라이트는 자성체 세라믹을 통칭하고, 내화물은 세라믹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내화물 관련 업체들도 페라이트 관련으로 엮입니다. 한국내화 오늘 고가 25%입니다. 다음, 동국RNS 역시 내화물 업체이고, 오늘 고가 24%네요. 유니언 머티리얼도 유니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라이트 제조 판매 업체이고 고가는 22%입니다. GS 글로벌은 차량, 모터용 페라이트, 마그넷 등 다양한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 중이고 차량, 모터용 페라이트 사업과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전기차량 공동 개발 관계가 부각되었고 오늘 고가는 18%입니다. GS 글로벌은 유료 공통 추천주입니다. 역돌초와 전고돌파, 매물소와 타점에 추천 나갔고 2일 만에 18% 급등 나왔습니다. 21일의 상승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시 보복 조치로 석탄 등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우려에 석탄 관련주로 상승 나왔습니다. 노바텍도 페라이트 자석 제작 공급업체이고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노바텍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관계사인 노바텍 허승을 통해 충분한 네오리튬 자석 블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에 신공장을 완공했고 해당 공장은 기존의 생산력 4배 이상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조선 내화입니다. 조선 내화도 내화물 판매 업체이고 오늘 고가는 5%네요. 다음,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페라이트 과반 독점, 국내 점유 58%이고 오늘 주가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역시 페라이트를 생산하고 있고 오늘 고가는 3%입니다. 여기까지 페라이트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